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는 3월 25일이에요. 음, 근데 이 영상은 3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날 방영이 돼요. 음,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 큰타로가 5천 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투표를 갖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웃음> 아 왜냐하면은 제 이제 시청자 열혈 시청자 중에서 음. 정말 저를 만나고 싶어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그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열기로 했어요. 음, 근데 앞으로 구독자가 더 많아지면 라이브도 더 자주 해야겠지만 투표 올라오는 거 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5천 명이 하루에도 갈 수가 있지만 뭐 열흘에도 갈수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음, 그렇지만 이 방송이 나갈 거 얼마 안 있으면. 뭐, 라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웃음>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예요. 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가슴에 있겠죠? 어, 모르지. 선생님, 전 머린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산으로 딱두들려 봤을 때답 나왔어요. 어, 이 사람을 저는 머리에만 둘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선생님, 저는 이 사람이요. 너무 미운데요. 너무 미운데, 떠나, 어, 그냥, 번, 흘러보, 흘러보낼 흘러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어디에 있어요? 그쵸 가슴에 있죠 어.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어디다 뒀을까요? 머릴까요? 가슴일까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웃음>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나요? 가슴 속에 있나요? 네.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거 맞아, 여러분은. 음, 어떻게? 어, 애증. 어, 밉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네. 이마, 어, 그냥,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을 잊고자 하는 마음도 상당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야요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내 삶을 보다 같이 있게 어, 쓸수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 생각 때문에. 근데 잊어야지, 잊어야지 하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이 맘 먹은 것처럼 머리가 시키는 대로 되는 것 같으면은 마음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어디 보아 보아요. 아니 그 사람은 그렇지. 어디에, 내가 머릿속에 있는지, 가슴 속에 있는지, 마음 속에 있는지 알려달라 그랬더만, 왜 여러분 마음만 잔뜩 나왔을, 참, 애매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의 반증일 것 같아. 응. 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다, 이게, 그, 저기, 막, 그게, 김소월인가? 어, 기억도 안나면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어. 어제도 오늘도 안이 있고 먼은날 그때 잊었노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잊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뭐, 뭐, 안 해봤겠어요? 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하지만 속은, 어, 고랐어. 어, 속은 완전 고랐어요, 여기는. 음,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참 막막하다. 음, 그게 인연이라는 게요, 세상에. 깔린게 여자고 남잔데도 그렇지가 않아 어, 가끔 우라도 치밀기도 하고 어, 우라도 치밀기도 해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간간히 이 사람 소식 듣지 않아요 음.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어, 간간히이 사람 소식을 듣다 보면은 우라통이 치밀기도 하겠다. 어, 그러다 보면 나도 그런 거죠. 그래, 음, 어차피 너하고 나 어, 헤어진 거, 그래, 각자, 음, 각자 도생하고 각자 행복,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사는 거지. 그랬다가도 이제, 어, 한 번씩 그냥 속이 확 뒤집어진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마음은 그 원의로 돼. 어, 막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제가 지금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어, 주제가 그 사람 카드를 뽑은 건데 왜 여러분 카드가 나오냐는 거야 자꾸 음. 그렇다는 거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여러분은 이미 잊혀진 사람이겠고, 어, 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잊혀지는 게 지금, 어, 열불이 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잊지 못했거든. 여러분은 누굴 갖다 그렇게 쉽게 잊지 못해요. 음, 여러분들은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게 누구지? 음. 여러분이 아직도 후폭풍에 시달려요? 상대방이 후폭풍에 오길 바라는 거 아니고? 음 여러분들은 아직도 악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 배신감. 음, 그런 거.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귀에 뱅뱅뱅뱅뱅뱅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음. 철. 눈앞에서 알짱거리나 보지? 음,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 나는 도대체 너의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거지.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이냐. 어, 그, 이, 그거 있잖아요. 너와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나만의 것이었냐고 여러분들이 되짚어보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나 혼자만의 사랑이었냐 너는 아니었냐라는 것 같아. 여기 진짜 이 카드는 그래그 사람 마음이 지금 아직까지 1도 안 나와. 응. 이러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간간이 섞여 나와요.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섞여서 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요. 온전히 다 여러분 카드라라는 거예요. 음. 응. 어제 봅시다 어, 그 사람 마음이 나올런지 지금은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의 분함이나 어, 이런 것들 우라통이 여러분들이 더 시게 터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은 이새 출발 하려고 지금 마음을 갖다 먹고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그 그거 있잖아요 어.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저게 안 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더 챙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여러분은요 그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어, 그. 어떤 그마음적으로 사람 사람이 그 마음이 이성으로 안 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갖다가 자꾸 여러분이 알려고 드는 것 같아요. 어, 이사 여러분이 알려고 드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깊어요. 혹시 그 이사 그그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너 미저리야라는 말안 했어요? 음,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 내가 뭐가 미저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여러분은 미저리는 아니에요. 응.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미저리 정도로 되려면은, 여기서 좀몇 개가 집착의 카드가 많이 떠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집착이라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랑했으니까. 그 정도도 어쩌면 이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인 어떠한 그 정상적인 수술을 받고 있는 건데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빨리 떼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병자 취급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뚜껑이 더 열리는다라는 거야. 뭐야, 지금 나를 갖다가, 그치, 그거는 진짜 기다려줘야지. 상대방의 정리가 다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게 뭐야? 사랑했던 사람과 매너 아니에요? 헤어짐에도 예의가 있는 건데, 어쩌면은, 여러분도 더 이상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란 걸 갖다가 느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마이웨이를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을 갖다가 그치 병자취급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야 더 어, 나는 억울하네. 억울해가지고 억울해서 못 놓겠네라는 거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카드상 음, 여러분이 굉장히 억울한 게 아닌가. 어, 억울할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흥. 상대방은 자기 자기 이상형을 갖다가 어, 만나서. 여러분을 갖다가 버리고 간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이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아 이게 뭐죠? 음, 자 여러분은 지금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음, 그 이건 분함인 거 분해서 어 여기는 분하다라고 봐요. 어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니야. 어~ 분하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한테 순수한 순수했던 사랑인 것 같고 여러분이요 그런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막 도시락도 싸서 받치고막 그런 거막 어, 챙겨주고 모성애가 철 여러분들이 모성애가 있거든 모성애가 철철 철철 넘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런 걸 해주는 게 너무 기쁘지 않았겠는가 음~ 혹시 여기 돈 빌려준 사람 있어요? 음돈 빌려준 사람도 있죠. 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그거 글쎄 받기 힘들 수 있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가면 증증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은 그 이상의 거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없는 건안 안이 되겠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합의를 갖다가 봐야 되는 수도 있어. 음. 근데 증명할 수 있는 부, 어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소송으로 간다 해도 안 돼요. 어 그거는 안 돼. 왜냐면 법은요. 증거의 위주거든. 음. 물증이 있어야 어 뭐 저게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일본 카드는요. 분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저는 돈은 안 뜯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 <목소리> 어. 그렇지만 이게 솔직히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떠한 감언이설에 속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철저히 여러분들을 갖다가 비즈니스로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머리는 뭐야 머리는. 머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머리지. 1 더하기 1은, 어,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이 돼버리면, 그치. 너는 나한테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머리에다 뒀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게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막,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줬지만, 어, 이제 와서 뭐? 어, 오리발? 발러? 이런 거지. 음. 그 그러니까 바르더라도 예의가 있게 발라야 되는데 너무 어, 예의도 없고 입만 띄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았었던가 자기 피하라는데 급급해요. 음. 그래서 어찌 되겠는가 라고 본다면 은 여러분도 이 카드상에서 본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고 나와요. 어, 물질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지 않겠는가 근데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충분히 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아 얘한테 아무리 내가 공을 들이고 뭐 해도 어 얘한테는 뭐크게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이 다고 어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건 돈이 많은 거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건 여유가 있는 것이고 어. 어왜냐면 여러분들은 모성애겠고 잘 베풀긴 하지만 이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사 여,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계획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푹푹 베풀었어야 되는데 푹푹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왜? 이 사람은 철저히 머리에다가 여러분들을 뒀기 때문이에요. 가슴에 여러분이 없어요. 미안해요. 어, 이 가슴에 있었던 건 여러분의 혼자만이었다라는 거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왜 여기서 내가 그 사람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을 점점 더못 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별로 희망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음.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아. 음. 만약에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을 갖다 곁에 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요. 그쵸. 밑 빠진 독에 물 보아야 돼요. 내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돼요. 음, 그리고, 어, 만약에 소송 걸리신 분들은 합의 볼수 있으면 합의 봐요. 어차피 소송 너무 길어. 응. 음. 그러면 얻은 것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와서. 그냥 합, 그, 얘기 잘 하면은, 그 증명되는 부분들, 어, 증명되는 부분들, 만약에 빌려줬는데 어떤 뭐 차용증 같은 게쓴 거,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증거가 남지 않은 것들, 내가 그냥 네가 좋아서 준 것들은 받, 받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증명할 수 없잖아?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응. 자 1번 카드 여러분 힘내시고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머리에 있었다라고 음, 카드에서는 알려줍니다. 죄송합니다. 뭐 카드가 너무 딱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네. 음자 저기 막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보신 분. 아이고 아이 잡음이 많이 들었다.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나요? 가슴속에 있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뭐 여기는 왜첫판부터 이렇게? 음. <웃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는 확 죽지 않았다 싶어요. 근데 관심이 안 죽은 것까지는 좋은데, 음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예, 말 번세가 왜이 모양이지? <웃음> 어이가 없네. 음, 안에 연락을 만약 연락 온 사람 있어요? 음, 아니 연락이 왔으면 만약에 어,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어, 내가 이래서 미안하다 미안한 거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이 사람이야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았어요 어, 마음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번세가참 음, 매력없다 매력없어서 솔직하지 못하다 라는 거예요 아, 인생 뭐 있어 어, 솔직하게 보고 싶으면 보고 싶었다 얘기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음, 어떻게 말을 갖다가, 연락 온 사람 있죠? 여기는 연락이 왔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연락 와가지고서요, 어, 진짜 가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왜 그런다요? 라고 한다면은요, 좋은, 게 어떤 사람은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 어. 그 충청도에서 그런다잖아요. 값을 안 정한데, 어, 왜안 정해? 그러면은, 아, 저기, 뭐, 아주머니, 이수억 얼마요, 그러면은, 아, 저기, 막 사는 년이 할지 팔은 년이 어찌 알아요? 이런데요. 그래서, 오천 원이면, 그거 들었죠? 오천 원이면 돼요? 하냅두요 뭐, 뭐, 돼지나 먹게 하기. <웃음> 뭐, 그런 것처럼. 아니,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지. 뭘 냅둬, 냅두기는. 말을 갖다가 이쁘게 하질 않아.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가 좋았다. 나, 한테는 봄날이었다. 그래서 그 날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은요, 다시금, 음,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음은 이런데 나오는 말은 되게 밉상이다라는 거지. 어떻게 밉상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래. 어, 상대방을 갖다가 까내리면서 상대방을 까내리는데 그걸 좋아라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술 매너가 생기잖아요 얘는 사랑을 갖다가요 동네 꼬마들한테 배웠나? 어 꼬맹이 사랑 그그 그 애송이 같은 사랑이라니까 애송이 사랑 있잖아요 어. 조금만 더 가까이 이거 말고 애송이들아 뭐 그거 있잖아 뭐, 뭐, 모가 없어? 뭐, 땡땡이 없어? 그거, 그거, 그런 애송이라라는 거야. 아름다운 애송이 말고, 음. 이 사람은요, 지금, 그, 매일매일이 괴로워요. 음, 매일매일 괴롭고, 왜 괴롭냐라고 한다면은, 그, 이 아무래도 이 이별이 잘못된 이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저 만약에 연락이 와서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네가 이러니까 그리고 야 너... 내가 너한테 사겨주는 건 영광인 줄 알아 맨날 이런 어, 헛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라 하겠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래도 나는 네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너, 너의 너 그런 신중함이 나는 너무 참 좋더라 인간적으로 닮고 싶은 변이 너무너무 많다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못허가겠어 뭐 전화만 하면 야. 음, 삽소리 그만하고 그냥 꺼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왜 말을 갖다 이딴 식으로 하지? 음.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신경을 갖다가 건드릴 수도 있겠다. 음, 뭐 내가 말이야. 어, 나, 나처럼 이런 어, 멋있는 사람이 너를 갖다가 좋아해주고 내가 너에 대한 미련이 남았으면 그냥 너는 그냥 어서옵쇼 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네 주제 에왜 나한테 어니 뭐, 네 주제에 감지덕지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 있어. 음, 그런 사람 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이 사람도 자기가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 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안해서 그렇지. 어, 내가 진짜 작정하고 연애를 하자 들자면은 널렸어. 나 나만 보면 오줌을 지리는 사람이 널렸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건 그거, 그거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내가 가끔씩 <웃음> 얘기하죠? 어, 저기, 막,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됐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연애를 제대로 할줄 몰라. 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게 어떠한 거라는 걸 몰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뒤틀려진 마음으로, 아, 뒤틀렸었다는 말, 말을 갖다 뒤틀어. 응, 음, 뒤틀어요. 원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나름 확고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도 있고 마음이 양쪽에 다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웃음> 현실적인 것과 그치 마음적인 게 공존한다라는 거지 어, 어, 마음으로도 좋아하고 여러분의 음, 금전적인 상황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한다라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은 보통 한 사람이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유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부와 어떠한 그 미모를 갖다가 다 같이 갖고 있다. 어,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쩌면 얘를 갖다가 잘라낸 게 여러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자기가 굉장히 좋은 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해졌다 보니까, 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면 안 되는, 어, 행동거지를 갖다가 한게 아닌가.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한테 어. 이 사람이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남아요. 여러분에 대한 미련도 크고,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나, 여러분들이 괜히 이 사람을 갖다가 내쳤겠냐라는 거지. 어, 이, 그 핑계, 그,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연상일 확률이 높아.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연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치 이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 어덜 성숙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내가 카드상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 음, 너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좋아라 해주면 너는 진짜 봉잡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무슨 나이가 벼슬이야? 염병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나이가 벌써 지냐고 응. 요즘 시대에 요즘, 요즘 여자 60 젊어요 응. 60살 옛날에는 60살 할머니였지만 요즘 60살이었고 할머니 가막 어우 애지 응. 70대도 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젊어 진짜로 요즘은 다 70대도 다, 문자 다 찍잖아 옛날에 70, 60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3, 40대는 얼마나 젊겠어 요즘에 40대도 요 20대 후반의 미모를 가진 사람 널렸다 널렸어 응. 영양 상태도 잘돼 있고 내가 잘 갖고 있게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이 뭐, 지금, 어느 쪽지 시대를 살고서 나이를 갖다가 거들먹거리냐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가 나이를 멀어서 패션을 모르는구나. 요즘은 이런 패션이 유행인데, 너 올까, 너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내가 너를 갖다 좋아해주면, 너는 영광인 줄 알아야지. 이런 개소리를 한다, 한다는 거지. 음. 좀 사람을 갖다가 기 빈정상하게 말하는 데가 있지 않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자격지심이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자격지심이라그랬잖아 아까도 자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내색하고 싶지 않고 내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야 여러분을 갖다가 깎아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그 깎아 내 내리는 행동이 여러분이 싫어서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머리하고 마음에 동시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죽기가 싫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구설에 너무너무 너무 휘말려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벌였을것 같아. 무슨 일을 벌었냐라면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갖다가, 어떠한 그, 자기가 그런 거에 조급해져서, 어,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급해져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이 사람이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얘는 진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도도하게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 억하심정에 말을 갖다가 반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세상에 눈먼 돈은 없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버린 일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어, 쩌면이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물론 그 그 뭐지 알콩달콩한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또한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체갈까봐 마음이 조급한 것도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 건데 솔직하지가 못하지 아니하는가라는 거지. 음이 사람 상황이 너무 안 좋네. 음, 금전적인 상황도 안 좋고, 아니면 금전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음, 뭐, 흥청망청 써댄 것 때문에 지금 살, 어, 조금 궁지에 몰려있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7, 마음에 3? 어 그렇다라는 거왜 머리에 칠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혹시 여러분하고 다시 연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구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너만의 생각이고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별로 이 사람이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어. 내가 왜? 내가 네 엄마야 뭐야? 어, 너막 말끝마다 나뭐 어. 외모 디스한 사람도 있고 나이 디스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냐면 괜히 괜히 트집 잡아갖고 계속 빌빌 꼬거나 그랬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싫어서냐 그건 아니에요. 약간 시기와 질투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나 없이 행복한 너를 볼때볼 볼 때면은 어, 질투도 나고 음. 질투도 나고 여러분의 가진 거, 여러분들의 그 여유로움 그런 것들이 질투도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보면 은 어, 이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속이 어, 꼬였다. 지금 꼬여있고 한참 꼬여있고 예민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좋아하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딴 말이 튀어나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 해요. 음, 옴짝달싹을 못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속상하다라고 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봐. 그래서 이미 어떠한, 어,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있을까봐 그것도 되게 적이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생기기 전에 자기가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지? 어. 이미 때는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후폭풍이 왔다라고 봐 후폭풍도 오고 자기 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 예를 들어서 좋은 말을 하고 너는 너무 이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이고 아니면 은 여러분들이 너는 왜 이래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떤 그 폄하하는 그런 말을 했다 해도 그것도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말했던 이 사람의 진심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외모나 어떤 성격을 갖다 칭송했다면 이 사람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그 외모나 성격이나 어떠한 것들 갖다 비아냥거렸다 그러면 은 그건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약간 틀려. 어, 비아냥 거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어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인해서 어 자기 열등감에 여러분을 갖다 깎아 내리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칭찬을 하고 숭배를 하고 어떤 어 감언이설로 여러분이 다시 어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어떤 멘트를 갖다가 남발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이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궁지에 많이 몰려. 있 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있다 없다? 어, 없어요. 음, 왜 직업이 일정치가 않을 수 있어. 어, 직업이 왜 일정치가 않냐라고 한다면 은 지구력도 조금 딸리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부문에 있어서. 자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어, 이, 내가 이 사람의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머리에 칠 가슴에 상이라는 거예요.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나요? 가슴 속에 있나요? 어디 봅시다. 어. 여기는. 응. 왜요 라고 한다면 참 애매하다 어, 뭐 그게, 그게 무슨,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 마음속에 있고 여 가지 봅시다 하하.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 사람 어, 거절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음. 그래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헤어졌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어 괜찮지 않겠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한다면은 <웃음> 이게 뭐지요 음. 이게 뭘까요 조금만 기다려 봐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나온 거 하고 많이 다와이 사람은 진짜 순수한 거 맞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이게 러버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어,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그 순수했던 사랑은 그 시절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음, 이게 다음번에 나온 카드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은요 어, 확실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카드가 몇개 나오지 않아서 어, 왜냐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되게 이뻐 보인다 어떤 부분으로라면 육체적인 부분으로 이뻐 보인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성적인 그게 조금 강해 이 사람한테는 음. 어,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그 조금 외롭고 쓸쓸한 건 그거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건 그래. 왜냐면 그 얘, 그 시가 있잖아요.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떠한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서 사람이 많이 꼬이는 게 아닌가. 어떤 어, 물질적인 풍, 풍요로움도 있고 만약에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아요 라고 할지라도 외관상 풍기는 게 여유로워 보인다 어, 조금 이렇게 어 풍, 물질적으로 풍요한 데도 외관상 풍기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 그지 고가의 옷을 입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서 뭔가 섹시한 어떠한 그 섹심이 이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지 아니하겠는가 어떤 신비스러움이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음,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야알수 없는 어떤 매력 어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래 뭐가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요 흠. 여러분들하고 참 이게 참 음란마귀가낀 거야, 마음에? 어, 참, 어찌구가 이, 이, 이거 진짜 사실대로 말아야 돼?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여러분들의 그 육체적인 매력에 매료됐다라고 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뭐 자기가 뭐 어떻고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불안감이나 초조함이나 어떤 망설임 이 사람이 약간 결정장애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배포는 아니에요. 그 사람 보기에는요. 되게 남자답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걔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질을 잘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겉성격이고, 아, 안에서는요, 자기 의 어떠한 그 불안한 심정, 약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더센 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날 갖다가 변태라고 볼까봐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남자니까 뭐 그 뭐지 다른 그 어떤 육체적인 쾌락만 쫓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과 이 사람의 실제 속은 많이 다르지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요 항상 그 결정장에 비슷한 게 있어서 뭘 하나 결정할 때도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너는 정말 너무 매려있어 어, 너만 보면, 어, 내가 너를 안고 싶어. 어, 뭐 이런 걸 갖다 살짝 솔직하면 얘기를,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이 겉으로 볼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가스라이팅도 완전한 가스라이팅이다라고 보기도 살짝 애매한 게 아직까지는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가스라이팅이 되려면 몇 가지가 더 나와야 되는데, 살짝 그런 것들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라이팅이 왜, 해냐, 왜 하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에 비해서 너무 여유로우니까, 음, 이 여유로운, 금전적인 여유로움도 있지만, 그 외관상 어떤 여러분이나 행동이나, 여러분들 대인 관계 같은 게여러분들쪽조 원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그건 볼 때마다, 음 내가 그래도 어, 너보다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쩌면은 어, 그런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할수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이 사람의 본심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도 지는 마음 속으로 쫄고 앉아 있다라는 거지. 마음 속으로 쫄아요. 쫄보야 쫄보. 어, 겉으로 보이는 그 남자다움이나 어떠한 예리함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쫄보라는 걸 감추기 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라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쩌면은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마음속, 머릿속 이런 거보다는 본능 속에 더 있다. 본능 속에 있어요. 어 이게 염이든 연이든 썸이든 재회든 간에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너무 그 매료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은 간 같은 건안볼 거예요. 이, 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시기를 보고, 시기를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오게 되면 그냥 다이렉트로 오지, 뭐 전화해서 자니, 뭐하니, 이런 거는 안 하지 싶어. 음,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안 오는데요라면 결정정에 비슷한 게 있어요 어, 내가 여기서 이, 너한테 다가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어, 썸이나 연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 그 제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뭘 하나 하기 있어서 망설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쭉 충분히 아주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가진 다음에 액션을 하는데 그 충분히 그러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데는 망설임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다가 와놓고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가 오기 전에 망망설임이 어,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음,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이제 썸일 경우에도. 이 사람이요, 음, 여러분을 갖다가 썸이든, 연애든, 재든 간에 아끼는 마음은 있다라고 봐요. 아끼는 마음도 있고, 그치만 자기가 아끼는 마음을 갖다 다 표현해내지는 않을성 싶어요. 음, 다아을성 싶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표현을 하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야 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야 되는 게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다는 아니지만, 어, 다는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딘가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겠다는 라 거지. 그것이 무엇인데요? 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은 이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다가 표현해내지를 않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쩌면은, 다가오지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오지 못하, 못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음 자기가 다가가고 싶어도 머뭇거리고 스스로 마음을 갖다가 많이 여러분들테 대한 마음을 스스로 접고 접고 접. 응, 접는 게 아니니까 접, 어, 적당히 좀 접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접었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이 사람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뭐 자신 만만해 보이고 어떠고 저쩌고 할지 못하지만 내가 리딩 초장에도 그랬잖아요. 약간 어 망설이고 쫄보기질이 있다고 라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혼자는 수십 번 그거 리허설을 갖다가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이 뭐야?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리허설 늠름하게 다가가는 리허설을 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실행에 옮긴다? 어, 그건 아니지 싶어. 음, 힘들겠다, 실행에 옮기기는. 왜요? 라고 한다면, 음, 만약에요, 내가 아까도 그랬죠. 만약에, 음, 여러분들한테 리허설만 하고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음, 만약에 얽매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은 다가갈 공산이 크고 얽매어 있는 사람이라고 다 한다면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의 책임감도 있어요. 음, 책임감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 차고도 넘쳐요. 그러나 음, 이 사람이 상황상 이 사람이 음 어쩌면 은어 진짜 어쩌면 이에요 유부남에 어, 유부남, 유부남 유부녀 일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는 거지 어. 만약에 이게 헤어진 분이다 헤어진 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재회를 음,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모돌 사정이 유부남이 아니라면 모돌 사정이 있겠죠. 어, 그 모돌 사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오고 싶어도 모돌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게 뭔데요라고 하면은 나이 카드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 음,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를 갖다가 지금 뽑아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요. 아니지 싶어. 지금 이 카드가 이렇게 두개 나온 걸로 봐서, 음,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 나온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는가. 어. 뭐, 그게 반드시 이사람의기운이라는 법은 없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기운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많은, 이사, 이, 기, 그,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늘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 이제, 여기서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걸 갖다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 포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근데 나는 이게 아무리 봐도 유분함의 확률이 높겠다 싶어 음,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리딩하면서 계속 다른 걸 갖다 찾으려고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애를 쓰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유부남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프로포즈 하러 올 확률도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나 머릿속에 있나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게 맞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라고 하면 은 육체적인 어. 육체적인 어떤 매력에 매료되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의 실루엣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음, 미안해요. 진실한 마음 그것도 있어요. 어, 두 개야. 그, 그거 그그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안고 싶다라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지 못한다. 왜 어디 매여있다. 지금 이 사람이... 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 3자로부터 올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올라 라고 하면 그거 가다다 내려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만한 용기는 없지 않겠는가 몇 번씩 이 사람이야 그, 그 저기 막그 저기 막 그걸 했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택한 건 뭐냐 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3번 카드는 좀잘 결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를 속이고 뭐하고 자기 위치를 갖다 속이고 뭐 그럴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무슨 말을 해서라도 왔겠지. 어, 오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으려고 노력했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오면 어, 오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사 이 사람은요 굉장한 저기 막그 우울, 우울증 우울 어, 약간 우울 어, 아니면 자기 어떠한 고민에 빠져 있지 않겠는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이라 믿고 개중에는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이 올수 있을까 음. 이 사람이 올수 있을까? 그건 미지수다라는 거예요. 네, 3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나요? 가슴 속에 있나요?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아, 이 사람은 왜? 어. 이 사람, 하, 아, 알겠다. 에이, 저기, 마, 이 사람은요, 참, 음, 남자, 이 사람 남자 맞아요? 여자가 여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네.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은. 자기가 받고 싶은 것에 비해서 주는 게 별로 없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건 있어 다정하고 섬세하고 어, 어떤 대화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말들, 말을 말참잘 들어줬을 수도 있어요 어, 잘 들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음. 그리고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즐거운 시절도 많았어요 왜그럼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박학다식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 사귀니까 그 박학다식한 게어 어떤 어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박학 다식하지만 이게 광범위하게 쓰여지지 않는 다식이다라는 거지 박학, 아, 박학이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상식보다는 전문지식 비슷한 거 그런 거는 있겠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상식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군데 깊게 빠지는 뭔가 그런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빠졌다면, 이 사람의 그만한 매력이 있지 않겠는가? 무슨 매력이요? 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시로 쓰면, 어, 서정시 같은, 어, 소설, 어, 서정시 같은 거겠고, 어, 영화로 한다면, 어떠한 로맨틱, 어, 로맨틱에 살짝 꽁 미스테리한 미스테리 로맨틱 같은 어, 신비한 마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격상 헤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친 게 아닌가 왜요?라고 한다면은 조금. 아, 공존하기는 힘들어요 어. 공존하기는 힘들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다 좋아 다 좋은데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하고 그걸 갖다 공감하는 거고 또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이사람 그걸 잘 들어줬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줬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벽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내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다이 사람들한테 토해내니까 어막이 사람한테 그 점에서 폭 빠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음. 저기 막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도 소는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소가 그그 그 경을 갖다 공감하나요? 딱 그거다 라는 거지. 소 귀에 경읽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어떠한 그 자기 철학 어, 자기 철학 이런 게 너무 어. 아아좀그 좀 사람이 대화를 같은 거를 하면 고민은 들어줄 수 있겠지만 대화는 안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하고의 벽이 느껴지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음, 뭐하고 있긴 뭐하고 있어 이러고 있지 봐봐요 음. 자기를 갖다가 우리 안에 가도 여기 들어, 아 이게 뚜껑이 열렸잖아요. 날아가려면 얼마나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안 날아가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어, 이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트랙에 오그리고 앉아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떠한, 이, 이, 이, 지금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나요? 어, 답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아 너랑 같이 가느니, 그치.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어, 혼자, 있, 혼자 있는 거나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 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이 사람 마음 속에 있어요. 어, 이 사람 마음속에 있겠다라는 거야. 머리는 아니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 크게 뭐 어,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근데 어느 정도 물질에 욕심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조금 욕심이 있어야 지키려고 들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지키려고 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음,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변 명하게 급급한 게 아닌가. 또 변명도 되게 잘해. 응.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지친 것 같아요. 응. 뭘 갖다가 길게, 응. 뭔가 갖다가 뭐 심오하게 이런 거는 별로 없어. 응. 그런 건 별로 없지 않겠는가. 아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볼수 있겠지. 근데 이게 자유로운 영혼도 깨발랄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이면 그래도 귀운맛이라도 있고 순수한 맛이라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어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유로운 영혼이다라는 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 아이러니한 거다. 그래서 한때는 그래도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고 즐거웠었던 적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 이게 어 더 이상의 어떠한 마음의 대화를 어 갖다가 나누는 게 힘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않겠는, 거죠.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그게 연애 초창기에는 호르몬의 장난이지, 호르몬의 장난이 장난으로 인해서 그 연애 초에는 좀 맞춰주지 않나요? 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이 사람이요. 어, 그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자기 본연의 모습이 나와. 음, 어쩌면 이 사람이 이래서 긴 연애를 갖다가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 조금 코드가 하드 코드야. 너무 맞추기 힘들어요. 그냥 그냥. 그러,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그 정도는 가능하고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었을 적에 그냥 푸념 정도 하는 사람으로는 오케이지만 이 사람하고 어떠한 남녀 간의 정을 나눈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은 어떠한 그런 것도 욕심이 너무 없어도 이거는 안 돼. 어, 욕심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선생님 그 사람 욕심이 되게 많은데요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이 카드에 이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아. 음, 그좀 뭐랄까. 그 자기 안에 잠수를 타지 어. 어디 어 가가지고 콕 박혀서 잠수를 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는 자기 잠수를 탄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아, 이, 여러분 이 사람 기다려요? 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세상 재미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 음. 여러분들이 그, 이 사람을 만약에 내친 게 맞다면, 카드상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아웃시킨 느낌이 나, 난다라고 봐요. 나는 잘했다 싶어. <웃음> 잘했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책임지고 그럴 수는 없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사람이 여자든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갖다가 너무 남발해가지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라고 봐요.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자꾸만 하지 않겠는가 근데 왜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저기 막 원만한 어떤 관계를 갖다가 갖고 싶은 욕심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이 사람도 그런 욕심은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상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는 끝난 커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기다렸다 보기는 그렇고 그냥 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미련도 없어. 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은 너무 좋아요. 지금 상태가. 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여러분들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허신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허신탄회하게 얘기했을 적에 이 사람이 그걸 잘 들어줬으니까 그 점에 이끌렸었던 건데 딱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다? 어, 허심탄한 게 아니야. 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갖다가 난발하고, 그러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요, 어, 잠수타, 연락도 안 돼, 문자조사를 안 받아, 일, 이 죽어도 안 없어진다? 아이거속 터져. 속시원이 말도 안 해요. 어, 속시원히말좀 해봐라, 그러면. 그냥 뭐뭐뭐 뭐, 뭐 진짜 공실한 공실한 뭔 얘기를 하라는 건지 똑바로 좀 얘기 좀 해봐 그럼 아 그게 아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는 좀한것 같은데 남 듣고 보면 어 남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라면 아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도 그래 나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뭐 응.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아웃시킨 느낌 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구를 갖다가 사랑할 환경이 지금 못 되거나, 이 사람이, 음, 이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는 어떤 수많은 약속들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한, 내가 아까도 그랬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어, 오늘의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나요 가슴속에 있나요 라고 한다면 요 가슴속에 있는 건 맞아요 어, 이 사람은 누굴 갖다가 뭐 그렇게 욕심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성격이에요. 있으면 있으면 다 쓰고 그러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 어쩌면 그게 순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는 살지 못한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비전을 못 봤다는 거야. 미래를 못 봤다. 꿈이 없다라는 거야. 꿈이 없는 사람보다. 어. 사람이야 차라리 욕심이 넘치는 사람하고는 살 수는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하고 살기는 없어. 왜냐면 책임감, 자체. 꿈이 없다는 건 책임질. 어 일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구워 살만는지 모르겠지만 뭐이선볼때어 처음엔 그랬을 수 있어 요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웅장한 퍼블 갖다가 치 그치 막 토해내듯이 그냥 한꺼번에 다 토해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다 말뿐이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다 알게 됐던 게 아닌가 나중에 그 듣기도 싫어 어 맨날 어, 웅장한 포부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지키지도 못할 야서 그냥 난발을 하고 네가 정, 네가 진짜 사랑을 아니라는 거야. 네가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된 관계가 뭔? 네가 뭔지는 알고서 그렇게 떠벌리는 거야? 그리고 뭔지는 알고 주절되고 뭔지는 알고 약속을 하는 거야?라고 여러분들은 말하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이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없다라고 봐요. 기대는 없고 그냥 본다라고 봐. 어, 그 인간은 어, 나를 갖다가 어디다 두고 있었을까라는 거지 마음에 든거 맞아요. 음. 그럼 이 관계가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본다면은 글쎄 그건 아직까지. 오늘의 그 주제는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어디에 있냐는 거지. 이게 회복 가능하냐, 안 하냐를 갖다 보는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말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길게 가기는 힘든 인연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배우자라면 어떻 하겠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야 너는 어떻게 남자가 포부도 없냐 그러면서 가슴 야 내가 내네 발등 내가 찍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어, 평생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팔짱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헤어진 커플다 이 라는 거예요 어, 이 어떠한 신뢰나 어떤 기대나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내 네, 4번 카드 리딩.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그치,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 너, 너무, 너무 진짜 사실적으로 얘기했나? 어쩔 수 없어.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도, 바, 봐봐요. 응, 음, 카드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냥 나온 대로 리딩 했어요. 죄송합니다. 음, 저기 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음,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